여기가 어디지? 여긴 천국이야 어? 너 아리엔? 내 정체가 기억나다니 기억을 없애야겠다 어 여기가 어디지? 누구세요? 여긴 천국이야 천국? 그럼 저 죽었어요? 아니 넌 하루만 천국에 온 거야 일일 체험권 천국 일.. 일체.. 험 체험? 체험권 That's cool. So.. 이제 학교 가면 돼. 어. 학교 수업해요? 아니, 급식만 먹으면 돼. 와우.. 천국 급식 기대해. 너가 좋아하는 것만 나올 거야. 어우 기대된다. 와우, 천국 급식 진짜 맛있겠다. 어? 잠깐만 이거 불닭 아니야? 우와 어 근데 이거 신제품이야 매운 거못 먹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신제품 와나 이거 먹으려고 편의점 갔었는데 없어도 못 먹었는데 진짜 천국 급식 맞네 나 항상 불닭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매워서 못 먹었어 근데 이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 매워? 우와. 음! 난 먹을 수 있어. 음! 음! 와 그리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랑 핫도그에 설탕 뿌린 거잖아? 맛있겠다. 음! 맛있어. 김명랑 핫도그에다가 네가지 치즈, 불닭 돌려서 이렇게 먹을 거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이번엔 이거 뿌려서 먹어볼게 불닭마요네즈 나 이제 불닭 잘 먹는 사람이야 나 매운거 못먹는다고 무시하지마 음! 하나도 안매워 나잘 먹지 올 때가 됐는데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양갈래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난다 알지 너가 나쁜 짓한 것도 다 알지 제가요 언제요 친구 괴롭히고 옆에서 맞장구 치고 그랬어 안그랬어 치 그래서 지금 어디에요 그래서 넌 지금 지옥에 왔다 지옥에 아아 아 잘못했어요 진짜 진짜 안그럴게요 진짜 다시는 지옥에 아 제발 보내주세요 지옥 1일 체험권이야 넌 여기서 하루종일 있게 될거야 다시 돌아가면 친구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살아서 여기 다시 돌아오지 마 음. 제발 절대 안들럴게요 그럼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동안? 우선 학교에 가봐 학교에요 음... 우와 지옥 급식은 먹을 수 없는 걸 주네 흠 진짜 네?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응? 음? 이건 밥이신데 내가 갖고 있는 파비시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 뭐야? 와플인가? 파비시 아니라 와플이잖아? 우와 진짜 와플이네 맛있을까? 응? 음. 응 눈 감고 먹으면 그냥 와플인데 뭔가 고무 씹는 맛같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맛이군. 다음은 뭐야? 카트 테이프? 지옥급식 안 되겠네. 하다하다 이제 학용품을 먹여? 음. 네? 이것도 먹는 거라고요? 음. 이상하네. 테이프가 어떻게 먹게 되지? 어, 테이프. 기분 나쁘지만, 못 먹어볼게. 응? 진짜, 입속에서 녹잖아? 뭔가, 기분이 나빠. 맛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맛이고, 음, 아 지옥급식 별로야. 음. 우와 이건 뭐지? 진짜 예쁘다. 빵바레난 블루 먹을 거야. 와우 <웃음> 아이스크림 모양 머시멜로래. 오 어떤 맛일지. 음. 마시멜로야! 진짜 맛있어! 밑엔는 콩과자! 그럼 난 거꾸로 먹어볼게! <웃음> <웃음> 음, 콩과자맛 나! 와우! 오렌시 파인애플 맛나 처음 먹어봐! 와, 이렇게 나와서 무슨 맛일까? 진짜 맛있어, 파인애플 맛나. 와우, 핑크 오레오다. 나 이런 색깔 핑크 오레오 <웃음> 처음 봐. 오 안에 초록색 크림이 들어가 있어. 핑크색만 먹으면 무슨 맛일까? 핑크색은 핑크 맛이야. 그럼 초록색도 먹어볼게. 이건 무슨 맛일까? 음? 이 <웃음> 음, 녹차 크림 맛이야 그럼 같이 먹어볼게 조림 맛이 잘 어울리고 신기하고 맛있다 <놀람> <놀람> 오, 너무 충격적이다 김치 음료수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나 무슨 이런 음료수가 다 있어? 지족에서는 정말 이상한 음식들만 주나 보다 하. 이 안에 탄산도 들어있는 거야? <웃음> 아, 김치 국물 더하기 탄산? 오. 뭔가 궁금하다. 먹어봐야지. <웃음> 와 진짜 내가 김치 음료수를 먹어보다니. 내가 정말 궁금해서 마셔본다. 하 <웃음> 우선 냄새는? 응? <웃음> 김치 냄새가 안 나잖아? 기분 나쁘지만 한번 먹어볼게. 응? 음? 이거 그림만 김치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딸기 맛이야. 지옥급식이. 전체적으로 다맛이 있네. 하, 하, 이제 다 먹어본 건가? 응, 음, 지옥급식 별거 아니네. 뭐? 음. 어? 뭐야? 나 주사 맞아요? 주사? 주사 싫어. 아, 주사 싫어. 아, 주사 싫어. 아, 아, 사 아, 아, 아, 아, 사 아, 아, 네? 이거 먹는 거라고요? 아, 음, 이 주사기가 먹는 거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오키님들도 천국급식 먹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 급식 중에서 4가지 불닭이랑 명랑 핫도그가 조합이 제일 좋았어요 오키님들 생각에 어떤게 제일 맛있었을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이